네, 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에어컨을 켜고 다니실 텐데요. 한겨울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서 쾌쾌한 악취는 나지 않을지 혹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질의 걱정도 되셨을 겁니다. 자동차의 에어컨과 공조기 버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지만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매뉴얼에도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닥쳐올 무더위에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이 되실 에어컨과 공조기 버튼에 숨겨진 다섯 가지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내용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첫 번째, 이베퍼레이터 결로 방지 및 자동 환기 기능. 이 기능은 내기순환 모드를 30분 이상 유지를 할 경우 이산화탄소 증가로 운전 중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외기순환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의 실내를 환기시켜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운행 후 시동을 꺼도 외기순환 모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베퍼레이터에 생긴 결로가 증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세균과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야. 일단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 얼굴 쪽으로 맞추고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외기 순환 버튼을 3초 이내에 연속으로 5번 눌러주면 되고 이때 내외기 순환 버튼이 6번 깜빡이면 설정이 된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내외기 순환 버튼이 3번 깜빡이면 해제가 된 거야. 두 번째, 에어컨 자동 켜짐 방지 기능 운행 중 앞유리에 기미 서릴 때 앞유리 김서리 제거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게 히터나 에어컨을 켰을 때 상관없이 항상 에어컨이 켜지는 불편함이 있지. 이럴 때 에어컨이 켜지지 않게 설정하는 기능으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유리 김서리 제거 버튼을 누르고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외기 순환 버튼을 역시 3초 이내에 연속으로 5번 누르면 되고 이때 오토 버튼이 켜지면 설정이 된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다시 오토 버튼이 켜지면 해제가 된 거야. 앞유 제거 버튼을 눌러서 껐다가 다시 눌렀을 때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지 세 번째 워시액 냄새 차단 기능 외기순환 모드에서 워시액을 작동시키면 워시액의 알콜 냄새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불쾌할 때가 있는데 워시액 작동 시 외기에서 내기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기능이야. 역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을 다리 쪽으로 한 다음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외기 순환 버튼을 3초 이내에 연속으로 4번 누르면 되고 내외기 순환 버튼이 3회 깜빡이면 설정이 된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3회 깜빡이면 해제가 된 거야. 외기순환 모드에서 워시액을 작동해보면 내 모드로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되지 네 번째, 오토 디포그 기능 이 기능은 앞유리에 김이 서리게 될 정도로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감지를 하고 자동으로 앞유리 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해서 김서림을 방지하는 기능인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앞유리 김서림 제거 버튼을 그냥 3초 동안 누르면 되고 버튼이 3회 깜빡이면 설정이 된 것이고 해제 시엔 같은 방법으로 해제가 되게 돼 있어 다섯 번째 에어컨 자가진단 기능 이 기능은 전에도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에어컨의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비업체를 방문 전에 간단한 진단으로 에러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 중복 수리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기능이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두번 눌러 키온 상태로 하고 오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연속으로 네번 누르게 되면 차량마다 위치가 다른 곳에 두 자리 숫자가 표시가 되고 참고로 0 0은 정상이라는 것이고 한개 이상의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오토 버튼 한 번씩 눌러보면 되고 종료할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해제되는 거야 참고로 고장 코드는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를 해놓을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든 기능이 적용된 자동차도 또 일부 기능만 적용된 자동차도 있으실 겁니다 내 자동차에 적용된 기능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다가오는 여름철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스고했어 동티뷰요